여섯 번째는 한 번에 끝났나? 얼어 죽어도 똑같아 네. 밥 네. 먹으러 가자 네. 이많이 믹서인가요? 네. 네. 네 생명하시죠? 네 쓸쓸한 뒷모습 저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새벽 알바 친구 데리고 이제 뭐 서른인데 친구가 유자대본건방건실 선물로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저를 아. 찍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. <웃음> 짜증나게 <웃음> 왜요? 오늘, 오늘 공연이시죠 네 왜요? 아. 재밌는 상황 또 만들어주세요 <웃음> 재밌는 생각이라면 공연 중에 실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넵 <웃음> 이런 악덕 같은 동기를봤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나영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<웃음> 이제 화가 많이 났나 봐. <웃음> 와,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강유진입니다. 지금은 <웃음> 저는 김서윤이고요. 미싱 공연 전 <웃음> 어, 앉전 앉죠. 이 나형의 부이로